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해수라고 합니다 오늘 옷 이쁜 거 입고 왔어요 옷 너무 이쁘죠? 추자 언니도 이쁘다고 해주셨어요 거대한 몸뚱아리에 맞는 딱 맞는 옷을 찾으려고 해외대성까지 시켰답니다 어, 핑크가 착붙이에요? 어머 어머 소녀의 마음으로서 핑크가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니 좋네요 어머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같더라고요 았 어떡해 보셨나요? 제 친구들도 제가 말은 안 했는데 그 영상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너무 긴장한 것 같다고 우리끼리 있을 때처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긴장했나봐요 저 어, 멘탈이 강철이신지 여쭤보셨는데 저 정말 유리멘탈입니다 이미 금이 한... 어, 자작자작 가 있어요 네저 뭐랄까 조언, 독설 이런 거 사랑합니다 네, 많이, 많이 해주세요. 그게 저의 발전하는 원동력? 아, 전신도 보여달라고 하시네요. 이게 또 일어나면 포인트가 있는 옷이거든요. 짜라란. 이게 이 휘날리는 이 웨딩 드레스 같은 포인트 인이상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? 안녕하세요. 요런 <웃음> 스타일. 진양이 이 도령 첫사랑. 추자원님께서는 저에게 코믹과를 많이 원하셨는데, 그금도 제가 부담이 좀 많았거든요? 제가 코믹과 절,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근데 다행히 어제 추자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. 어. 이런 애를 내가 무슨 코믹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진짜 한 정수리까지 차있던 이 부담이 뭔가 확 내려가면서 어머 조금 저, 저의 그 텐션이 나와지는 것 같아요. 귀걸이 이 귀걸이 제가 원래 귀걸이 이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최자 언니께서 귀걸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귀걸이 공주 언니가 빌려주셨거든요. 잠깐 착붙이지 않나 탐나. 네. 어 귀걸이 한쪽만 했어요. 맞아요. 이거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부셨네요. 이게 제가 귀걸이를 되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뭐 이쪽이 아무리 해도 안떨어지는 거예요. 막어 근데 그 너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귀걸이를 뚫어버릴 수도 없고 막어 너무 아파가지고 한쪽만 했어요. 가리고 있을게요. 오퍼스 면접 통과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사실,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, 이제 추정 언니가 말씀하셨더라고요, 방송에서. 제가, 나이가 많아서, 나이가 많아서 뽑으셨다고. 저, 31살입니다. 나이 많은 신입 한껍데기분은 해수. 선수님은 오퍼스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, 있나요? 저는 이제 목표를 뭐랄까 엄청 큰 목표를 잡지 않고요 정말 눈앞에 있는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때도 많고 그래가지고 눈앞에 목표를 많이 세우는데 지금 저의 목표는 오퍼스에 빨리 적응하는 거 네, 김재환님 많이 닮았다고 많이 해주셨어요. 네, 그리고 화사, 화사, 저는 화사 닮았단 말 너무 좋아요. 전공이요. 제가 전공이 원래는 제가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준비를 했던 게 미용이에요. 미용 자격증도 따고, 네 메이크업 자격증도 따고 막 했었는데 실제 근무를 해보니까 미용 일이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로 서비스업, 카페, 머블서빙 뭐 이런 거 주로 하다가 또 늦가기에 또또 해보겠다고 오퍼스까지 왔습니다 인프제는 자아가 여러 개래요 이게 맞는 것 같나요? 네 완전 공감합니다 저는 오퍼스에서 근무할 때 저의 자아가 있고 제가 혼자 집에서 쉴때 자아가 있고 친구들 앞에서 자아가 있고 오퍼스 안에서도 여러 개의 자아가 있어요 저 스트레스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원래 먹는 걸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먹는 걸로 풀지를 못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쌓여있어요 어떡해 삐집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쌓이기만 하네요 저 이상형이요 이상형 특이한 이상형 말씀드리자면 남자 뒷머리 커트라인 이 있잖아요 그 커트라인이 정갈하게 딱이 뒷머리가 정갈하게 되어 있으면 어머 그렇게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특이하죠? 띠따라야되는데 반말될까 조심스러운 신입해스증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금 더 친해지면 반말도 약간 나오는거 허용해주실거죠 언니오빠들? 예..왜 이러고있어 어아 이거 여러분 이거 저의 어, 연습했던 과제였어요 음, 여러분한테 하는거 아니에요 예..어머 예 짐싸 어머 예. 어머언니 어머 죄송합니다 어 손이 발이 되게 필요하죠